반갑기도 하고. 올해 전야제 무대에는 특별히 뮤지컬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. 우리의 손으로, 우리의 그러다 보니 오케스트라 반주부터 배우들과의 호흡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할게참 많습니다. 어떤 무대가 열릴지 정말 기대되네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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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4.3 전야제가 열리는 날,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, 일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셨는데요. 3 3 5오 아이들 손을 잡은 분들까지 이번 공연에 거는 기대가 잠옷 큰 듯합니다. 어휴, 금세 빼곡하게 관객들이 찾네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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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사삼은 75년 전 끝난 과거가 아닙니다 해방된 조국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외쳤던 함성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꿈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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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중 나갔던 계집아이가 타다 타다 붉은 꽃 되었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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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네.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 많이 나더그 한순간에 일주일이 70년이 됐다. <웃음> 그 <웃음> <인출이> <웃음> 참, 참 에, 눈물 나네요. 아주 거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<웃음> 좀 이제 사상님 나가 고급화가 되고 또 이제 이런